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정보로서 3, 40대 젊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리는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에 대하여 조물주에 건물주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건물주가 되고 싶을 것인데 요즘 이런 건물 특히 꼬마 빌딩 시장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비해서 5, 60대 분들은 많을 것도 없고 3, 40대의 아주 젊은 분들로부터 직장인 또 여성들까지도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일 텐데 건물주가 되는 것은 주식, 경매, 부동산 투자등과 함께 재테크나 노후대책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건물주에 대하여 많은 3, 40대의 전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머니투데이라는 신문 보도에서도 요즘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정부의 강력한 주택정책으로 시중자금이 꼬마 빌딩으로 몰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어느 빌딩 중개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강남지역의 꼬마 빌딩 매입자의 50%가 바로 3, 40대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제가 직접 이런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현장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인 꼬마 빌딩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 가운데도 이런 젊은 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으로 제가 평생 건축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집을 짓거나 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주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늙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그런 젊은 분들이 직접 자기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사람들은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5, 60대의 비교적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현상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려면 적어도 20 내지 50억원 정도나 되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일로 누구나가 건물주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건물을 취득하려는 사람들 중에 3, 40대 분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꼭 나이가 많아야 돈이 많은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젊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놀라운 변화인 것만큼 분명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젊은 건축주분들의 특징은 대부분은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같은 빌딩을 건축하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건물은 자신들이 단순히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수익형 건물이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건축해서 돈을 벌려는 즉 재택거나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젊은 3,40대가 건물주가 되려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겠는데 이러한 것은 그동안 만나본 이런 건축주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하거나 이런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주의 자금 계획도 알아야 하고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담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추세는 일찍부터 경제의 중요성을 터득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재테크나 돈을 버는 것에 나이나 세대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여 재테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질만능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비하여 바로 돈, 경제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가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조기 퇴직에 대한 대책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조기퇴직을 염려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즉, 50도 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회사 분위기로 컴퓨터와 새로운 시스템 등의 등장 같은 급변하는 시대가 이러한 현상을 촉발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동안 조기퇴직을 대책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재테크를 하거나 은퇴 준비를 해버리는 생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직장생활에 대한 한계와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것은 치열한 직장 내의 경쟁과 한정된 급여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공공기관에다니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느낀 것인데 요즘은 취업도 힘들지만 직장 내에서의 경쟁이나 분위기, 특히 한정된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수입원이 될수 있는 수익형 건물에서 임대 수입을 얻거나 부동산적인 장래성을 기대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지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등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사실 웬만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꼬마빌딩 같은 건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값과 건물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월세 등이면 꼬마빌딩에 취득이 가능한데 그것은 엄청나게 오른 아파트값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여러 건축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용해서 심지어는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이러한 건물을 건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음은 다섯 번째로 염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 직장인들의 로망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독립해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 이런 집장사나 디벨로퍼 같이 유망한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건축을 하는 경우 땅값과 공사비 등이 원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볼수가 있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 2년에 한두채의 건물을 지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직장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러한 건물을 짓다가 디벨로퍼나 심지어 본격적인 건설회사로까지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건물주가 되는 다른 어느 장점보다도 대단한 장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바로 전직이나 이러한 걸로 투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시스템 활용 CM이나 PM 등으로 투잡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바로 시스템의 활용, 즉 CM이나 PM을 활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면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이 일에 전념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직장생활이나 자신이 하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잡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건축은 어렵고 부정적이라는 인식은 사라진 지 오래고 바로 이런 CM이나 PM 방식을 잘 활용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바로 이 CM이나 PM에 대해서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안정성과 장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주가 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이유 외에도 주식이나 경매, 단순한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어느 재테크나 노후대책 수단보다 안정적이고 장래성이 좋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땅값이 떨어진 적도 없고 웬만한 건물값도 자재비나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건물을 보유하는 것은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 보다도 안정적이고 또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수익형 건물로 특히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나 노후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건축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남편들이 직장에 얽매어있다보니 설계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자재를 선정하고 동사의 진행과정 등 대부분의 건축과정을 아내들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건축이라는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꼼꼼함이나 미적감각 특히 생활을 주로 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아무튼 이런 건물주가 되는 데는 남녀 노소 가릴 이유가 없지만 건물주가 되는 것은 그,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히 원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값, 아니 전세값 정도로도 충분히 건물주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전세금이나 아파트를 팔아서 버젓한 건물주가 된 사례를 소개한 영상들이 이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영상들을 아래 더보기 에 링크해 놓을 테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상들은 제가 실제 그런 분들의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건물의 건축 방법이나 자금 관계 등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건물주가 되는 것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